근데 고우키는 솔직히 이제 너프가 돼야 돼 되기는 아, 돼야 되는 거 맞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너프를 하게 된 거라 원래 고우키가 아직도 이제 싱 아, 나쁜 캐릭터인데 그그 그, 그 캐릭터가 지금 리로이 하나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지금 딱 그림판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뭐랄까 봐봐요 이거. 고 거욱히 그려볼게요. 이 친구인가? 머리 이렇게 묶여져 있고, 이 친구가 있는데, 이 친구가 원래는 얘가 신이었어. 맨, 맨 위에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 리로, 이제 요 뭐야 드레드한 이요 친구가 나오고부터 머리 묶고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, 얘가 지금 1인자가 돼버렸어. 이제 얘가 지금 1인자가 돼가지고, 아, 얘가 0.5야, 0.5티요. 얘는 아직도 1위티어요 여러분들 이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이 친구가 지금 가려져있다고 해서 이 만만한 친구로 보시는데 이 친구도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근데 이런 아... 말도 안되는 플렉스 흑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추가 하나 그려줘야 되나? 추가 멍멍이는 못 그리겠어? 어떻게 그리지? 뭐, 네발 달리면 되겠지? 서있잖아 이런 직립보행 아니야 이렇게 이 친구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된거지 고고키 아직도 좋아요 진짜로